떠오르는 수많은 잔류들이 파도에 비 쓸려 흩어져 가고 있어. 잊혀지는 공포의 은사로 잡혀 나는 도요. 기성 계속 깨우고 있어. 사람들의 손바닥 위에서 나는 살아있다고 계속 노래해왔어. 살아있다는 증거를 그렇게 계속 넘겨나가고 있었어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계속해서 물러붙자 소용이 없다는 사람들의 비난을 계속 무시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나는 밤에 한 눈물이 든 흩어져 가는 소리를 내 덮여지는 나의 비명소리 아무도 듣질 않아 행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할거라고 그렇게 믿어가면서 기억되는 생각하는 것은 외로움에도 다가가지 못하며 그저 울로는 길은 또다시 굴라버린 나의 여친이 뿐이라서 아무도 듣지 않는다 속삭여 웃는 소리를 귀를 들어 막은 내 모습을 부디비 웃지 말아줘 孤独有这么大